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방송을 시작합니다. 페이 예. 생방에 재미 예. 들리셔고 라이브 후 방송입니다. 자, 질문을 해주시죠. 아니 후리지아를 보니까 이게 봄철에는 꽃가루 날리고 그러면 굉장히 비염이 심해지잖아요 네. 알러지 비염도 있고 그냥, 네. 그냥 비염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은 코골이가 더 심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코호흡이 좀 답답해지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입으로 쉬, 쉬면 턱이 더 뒤로 가고 음.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고 음. 그래서 코클을더 많이 하죠. 코막힘, 비염 음. 예방하는 거 음. 저희 뭐 물론 코클링도 있고 코로로도 있고 음. 근데 돈안 드리고 하는 방법 음. 근데 돈안 드리고는 뭘할 수가 없죠.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돈안 드리고 아, 하는 거. 하다 못해 물도 다 돈이잖아요. 그럼요. 종류수도 어, 돈이고 그래서 제가 봄철이 되면 약간 코가 좀 찍찍한 느낌이 있어서 음, 음. 저도 요새 콧물이 조금 계속 나오고 막 이래갖고 코클링을 써야 되는데 음. 코클링 가끔 놓고 갈 때도 있고 잊어먹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코 청소 물로 하는 거 있죠? 네, 네. 그 소금물 조금 타가지고 네, 네. 어, 코 청소하니까 확실히 코가 훨씬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코 거시기에서 사가운 거? 예. 확실히 코가 이게 바로 코 청소기. 소금물 또는 식염수, 주겸수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여기다 해놓고 그래놓고쭉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쭉 해서 입을, 벌려주면 코가 이렇게 갔다가 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물총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운해요. 아 그래요. 근데 어. 그게 물이 소금물이나 이런 게 코로 들어가면 코가 뻐근하고 아프거나 그거 그렇지 않나요?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제가 또 약하게도 해보고 세게도 해봤는데요. 아좀 세게 해봤더니 아우 상당히 이코 안에서 그코 점막이 느낌은짠 기운이 에, 에, 에. 아우, 상당하더라고요. 어, 이거 뻐근하고 아플 것같더니 생각만 해도 아주 이렇게 집었을때 짠맛이 아니고 약간 간간하다는 하 정도 있잖아요 그 약간 소고기가 있다 음. 그 정도 그 정도면은 전혀 그런게 없어요 저도 그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사서 네. 그래서 코클링은 상태가 음. 조금 더 심한 사람 음, 음. 코 청소는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해주면 좋으니까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코에 문제가 없어도 코 청소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어. 한 번? 예 하루 한번 정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음. 세수 매일 하면서 음. 콧로 얼마만 더러운 게 들어갑니까? 온갖 온갖 먼지들은 다들어가는데그 그 청소를 <웃음> 하면... 풀잖아요. 크악 <응. 웃음> 풀잖아요. 아, 그 푸는 건다 뭐, 이렇게... 물론 콧물이 뭐다 자정작용 한댔지만 그래도 음. 씻어주면 좀더 낫겠거니라는 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네네네. 오늘은 걸리서 오신 고객이 계세요? 뭐 멀진 않아요. 뭐 멀진 않아요. 부산 정도 뭐 <웃음> 멀진가요? 부산 뭐. <웃음> 뭐 요즘 뭐두시간이면뭐두시간 반. 비행기 아니, 타면? 아니요, 저 KTX SRT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RT, 저기 수서역에서 여기까지 한 음. 20분. 음, 뭐. 그쵸, 막이죠?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렇네요. 음. 네.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오셨는데, 음. 그랬대요, 어떤 분이. 아니, 그거, 뭐, 그런 장치 하나 만드는데, 뭐, 서울까지 가냐? <웃음> 그런 말. <웃음> 와, 서울까지 막, 여기도 다 있다, 뭐. 여. 그럴 그런 수 거? 있겠죠. 에, 에. 근데 그분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 입으로 이런 얘기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이 한 얘기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 구강장치 분야에서 우리 소장님만큼 전문가가 어디있냐 아, 기분 좋으셨네, 기분 어. 좋으셨어. 그죠. 아니. <웃음> 지금, 지금, 지금 생각해도 막 이미 째져. <웃음> 어. 진짜 일정도 아니고 당연한 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 부강사비 정 기도 확장기를 갖고 학위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이시니까. 아. 음. 그다음에 그걸 개발했죠. 음. 또 임상시험 총괄 책임 음. 3개 대학 국립병원에 총괄 연구 책임자가 되어서 국책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한 음. 아, 그런 경력도 있어요. 그래서요. 어. 리지아 났잖아요. 아, 나름대로 어이 방면에서는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어느 아, 그럼요. 그요 그래서 뭐그얘기를 그... 하시면 그렇게 멈들 바를 또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웃음> 자, 어쨌든 이분은 여성분인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음. 근데 이 여성분의 이 구강이 얼마나 작은지 보통 여성들이 쓰는 그 트레이 이렇게 보낼 때는 트레이가 있거든요. 너무 큰 거라 그래서 어린이용 소화용으로 해야 되는 거 보세요. 엄지 손가락. 오, 진짜. 제 거랑 비교했더니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라 아,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혀에 이빨 자국이 심하게 찍혀 있고 음. 턱이 작고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7년을 양압기를 썼대요 근데 도저히 이제 못 쓰겠다 나는 내가 죽어면 죽었지 난더 이상 양압기 못쓰다 그러니까 여성분이 어, 날씬하고 되게 예쁜 얼굴이에요. 근데 음. 아침에 탁 일어나면 이게 이런 그코 마스크 짜고 끈 짜고 음. 이게 막 머리 막탁 뒤집어서 가지고 머리도 긴데 음. 스타일 안 나오잖아. 음. 그러고 남편이랑 같이 자는 게 자기는 너무나 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싫었대. 음. 근데 아예 힘드니까. 음. 그 남편이 코. 옆에서 계속 챙겨주신대요. 그걸 하라고. 아니, 남편한테 코보는 모습이 뭐, 싫고, 음, 음. 또무업때문 계속 발생하니까 남편이 되게 걱정하지. 그래서 하여튼 뭐 싫은데 수술은 못하겠고, 수술해봐야 별거 없다고 는 소리는 많이 들었고, 음. 실제 수술을 또 생각을 해봤을때 너무 그 괴로워서, 그 양악기를 몇 년을 써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웃음> 내가 며칠 진짜 죽는다 하고 수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왜안 해봤겠어요. 근데 도저히 수술한 용기는 안 나고 수술한 사람 얘기 들으면 그걸 절대 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에휴 분명인가 보다 했는데 마침 아시는 분이 또 바이오가드를 해가지고 그거 해보니까 참 좋더라 음. 너 양학기 쓰느라고 고생한다매 한번 해봐 이거죠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열심히 KTX 음. 타고 달려오셔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딱 요만한 구강 사이즈니 당연히 효과가 아유. 있죠 그래서 음. 하시고 나 하, 굉장히 네. 기대하면서 가시더라고요 하셔가지고 이제 통화가 됐는데 음. 양학기안 쓰고 자니까 너무 좋다. 하... 조용히 잘잡대더라 음. 그리고 아침에 훨씬 컨디션도 괜찮고, 첫째 이제 얼굴에 짜고 안 새니까 살것 같다. 그리고 양압기 쓰고 나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땡땡 붙 얼굴이 부어서 아침에는 어떤 스케줄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기 가라질 때까지.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응.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다 해결이 돼서 아주 좋았던 그런 케이스가 부산 아침의 케이스. 사실 어디 가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요리 잘하는 집, 그러니까 음식을 예로 들어 보면 음. 음. 제가 부산에 가면은 가는 그 복국집이. 아, <웃음> 부산 복국 너무 맛있죠. 근데 그러니까 아무 집이 나가면또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거야 다. 네. 그래서 이제 아니 뭐그 맛이 그 맛이겠냐고 음. 다른 데도 가보고 음. 또 거기가 아, 맛이. 똑같은 복 비주얼은 뭐 비슷해요 음, 음, 뭐배기에다 음, 나오고 음. 뭐 이것저것 다 똑같은 까치복인데뭐한 음. 2만 얼마 하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어, 한끼 식사로 2만 얼마를 투자하려면 되게 거죠 음. 나름 뭐, 신중을 기해서 가야 된는데뭐 거기서 거기 했거니 하고 갔는데 아그 맛의 차이가 그래서 이 오리지널리티를 찾는구나 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음. 아니 입안에다 끼는 거뭐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까지 오는 이유는 오리지널리티 그렇죠. 어, 그, 그게 무슨 차이가 를 봤어요 전문가가 해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근데 전문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느냐 조치를 하는 게 전문가인 것 같아요 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뭐 그게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음. 그게 국강에서부터저 복제를 해서 저희까지 돌아서8 8가지 공정을 거쳐서 다시 네이버로 돌아왔는데, 그게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80% 정도는 그냥 척척 하면은 딱 음, 맞는데, 음, 음, 음. 그 20% 손을 봐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손을 안 보면 뭐 며칠 정도의 문제 없겠죠. 근데 누적되고 계속 음. 장기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음. 그 작은 문제가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음.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썼다가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음. 전문가랑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야의 수술 잘하는 명의는 뭐 1년씩. 줄을 서있대잖아요 그 그럼요 그 사람한테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음.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수술을 하면 100% 다 완벽한 수술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은데 안될 확률이 훨씬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거죠 음. 그 확률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럼요. 이거는 사실 수술은 한번 하면 끝뭐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참 어려운데 이거는 수정이 가능하니까. 즉시 즉시 가능하고 음. 안 되면 다시 만들어주면 음. 제가. 진짜 몇년 전에는 네 번을 한 사람한테 말했어요. 안 맞았어요. 본을 다시 떠도 안 맞고 떠.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음. 본을 뜰때이무강이비세한 움직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의 본을 입 처음 본뜰 때와 두 번째 본뜰때세 번째 본뜰 거가 다 다른 거라 음. 이게 실제 장치를 착용을 해보니까 음. 아 정말 이거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 입을 크게 벌리면 이렇게 뼈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움직인 상태가 아주 미세한데 아... 그 차이로도 그게 워낙 유격이 큰 사람인데 또 응. 장치를 끼니까 응. 답답한 거라 응. 이 유격이 치아 이 구강 이 두개골 뼈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응. 뇌의 순환 때문에 움직이게 되니 미세하게 그게 운동을 제한하니까 응. 굉장히 답답한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네 번을 새로 만들면서 해결을 해드렸었죠. 음, 그러면 우리. 그 당시에 전주 있을 때 서울까지 와갖고. 하, 아, 완전히 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그렇죠, 그렇죠. 고객의 만족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어. 그럼 지금도 이제 연구소 오셔가지고 제작하시는 분들은 맞지 않는다, 불편하다. 이러면 그분이 만족해 할 때까지 우리가 네. 거의 다 맞춰드리죠. 어, 이상식으로서 미소 짓고 나가는 것입니그 음. 저희가 추구하는 바고 그것이 또 보람 아닐까요? 음. 이게 우리가 코고리 장치로 이것을 알려서 꼭 코고리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북한대서 광고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뭐 진짜 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뭐 맛있는 식사 뭐열번열번 열번 가족끼리 가서 밥 먹으면 구강 장치 하나가 후딱 나와요. 뭐 먹는 거에 따라 다르죠. 아니 보통 가족들 네명 뭐뭐 부모님 두분 모시고 부부가 가서 네 명에서만 가서 밥 먹어도 나와냐? 한 20만 원 나오잖아요. 그거 열 번이면 구강 내 장치 하는 거예요. 우리 거. 근데 음. 차라리 대접을 매년 하지 않고 부모님이 더 몸이 안 좋아지기 전에 부모님 생신 선물로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이런 선물을 해드려어서예 <웃음> 예단으로 예단. 뭐 그렇게 해드려서 음.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선물이니 뭐 이런 거 저런 거자식들하게 맨날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자식들 모아서 해도 돼요. 그러니 여러 자식 모아서 뭐, 해도 되고 이게 네. 가장 좋은 부모님한테 선물이에요. 투도 뭐 할부도 있고, 청 없으면 캐피탈도 해주는데. 그러니까 캐피탈 하면 50% 그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내주고 정말 착한 것 같아. <웃음> 이 친구는 이제 30대 초중반이라고 해야겠죠? 30, 4살인가왜 했냐면은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음. 임신을 해서 곧 출산이래. 그면 이제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이제 자야 되는데 아들이 아빠 꼬고리에 기겁을 하고 깼는데 <웃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둘째 출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서 아. <웃음> 찾아오겠는데요. 잘 왔죠. 음. 아니 남자 구강이 이만해요 이만해. 그분도 그렇게 크진 않네요. 좀. 일반 여성 사이즈 정도 돼요. 어. 어. 이게 음. 겉으로 보면 얼굴이 작고 잘생겼어요. 음. 키도 크고. 음. 근데 속이 참... 이렇게 좁네. <웃음> 속 좁은. <조금. 웃음> 속 좁은 사람이 코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웃음> 네. 근데 참. 제가 요즘 치아에 리모델링 하면서 어. 치아에 소중한 걸알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입, 입, 여기 입벌이 없 그게 뭐 없는 거예요? 네. 여기도 없죠 네. 중간에간 빠져있어요 이게 이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안 하면 일단 씹어지지 그, 않지 떨어지잖아, 이게. 그다음에 그 맞닿 이게 치아가 위아래가 맞다야 되는데 한 놈이 없으면 얘가 계속 내려오지 그 무너지지 이게 구강이 엉망이 되면서 정말 나중에 나이 먹으면 돈 많이 들어가는 데 당장은 뭐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데요 근데 불편한데 그냥 적응해서 모르고 사는 거고요 그런 이 구강에 대해서 치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죠 우리가 어, 좀. 너무 관심도 없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 당장 씹는 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프거나 이게 안 씹어질 때 거나 아, 맞아요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든 가는데 그렇죠, 통증이 그렇죠. 없어지면 뭐, 눈에 베지도 않고, 그, 그, 얼굴, 뭐야, 거울로 자기 이빨 빠졌나 안 빠졌나 나머지 이빨 성운 게더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딱 악분을 떠서 보고, 이렇게 묻혀보고 하니까, 오, 이게 막 무너지고, 이게, 이게 내, 한참 아. 내려왔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여기다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도, 음. 이 위에 거을 밀어 올리든지 깎아서 쳐내야 되거든요. 아, 그렇게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게 찌 하나가 얼마일까요? 찌 하나의 가치가. 그래서 뭐임플란트 하는데 얼마의 100만원 임플 란트 하나가 임플란트와 자연치를 맞바꿀 수 없잖아요 없죠. 임플란트 10개를 줘도 안되는 그죠 렇그 그렇죠. 느낌 그렇죠 어, 임플란트 씹는 느낌하고 자연치 씹는 느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음, 음. 그럼 임플란트 하나에뭐 100만원만 잡아도 음. 어, 10배 천만원 음. 저는 천만원 이상에 가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가치 그러면은 그 잠깐 이걸 빼기 전에, 훨씬 전에는 충치가 있었을 것이고, 음. 충치를 조기에 치료했으면 간단하게 떼우면 80세까지 쓸 건데, 100세까지 쓸 건데, 음. 그냥 방치했다가 크게 뚫어야 되니까 신경치료하고, 신경치료해서 씌웠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척 잘못해가지고 빠지고, 그러면은 방치하고, 이게 도미노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아 코골이도 내가, 내가 안 아프고, 해야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음. 혈압으로 나오고 당뇨로 나오고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의 큰 원인이 돼서 부메라고 돌아오는 정말 음. 안타까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치과처럼 고구리도 음. 조기에 빨리 문제를 음.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애기 아빠는 이제 출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기가, <웃음> <웃음> 어, 응. 자다가 놀랄 거, 일이 그렇지, 없겠네요. 네. 아유. 고라서 뭐, 불편한 점이 뭐냐? 일단 시끄러운 거, 뭐, 다른 건 없어요? 응? 피곤한 거. 뭐, 피곤한 거는 내가 맨날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대부분 그렇죠. 아, 근데, 실제? 그게 자. 정말 심해져야. 어. 그리고 막 무기력해지고 막. 정말 어. 사, 못 살게 만성 피로 증후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음. 진짜 약 먹어도 안 되고 뭐 음. 하면 음. 그때 뭔가를 해결을 이제 그치. 생각하는데 음. 위원에 방지 해야죠 컨디션 좋은 날과 음. 피곤해서 시름시름한 날과 음. 그 생산성을 생각해 보면 아 그럼요 와 맞죠 저는 그 경험이 있어봐서 진짜 네. 아, 다음 분은 뭐 대학병원에 음. 수술실에 계시는 분이에요. 음. 이분이 수술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목구멍 확장 공사. <웃음> 터널을 뚫으셨죠. 아, 그분은 어, 의사신데도. 아, 의사는 아니고. 아, 의사는 수술방이 워낙 힘드니까, 음. 남자 간호사들도 있나 봐요. 아, 어, 어. 아. 그래서 수술을 매일, 여기부터 여기까지 매일 열매건을 연대요. 아, 아, 암수술, 뭐, 수술, 뭐, 주로 이제 암수술 많은데. 음, 자기는 그 전에 몰랐을 때는, 수술이 다 되는 줄 알았대요. 수술실만 있었으니까. 아, 음. 그래서 수술로 하면 모든 병을 치료할 줄 알았대요. 음. 그래서 자기 수면보호증이 있다는 걸 알고 음. 알아보니까 수술또 전문으로 하는, 이쪽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 있으니까 음. 거기를 가야겠다, 해서 음. 찾아서 갔, 또 이제 여름대로 전문지식을 발휘해서 음. 갔는데, 음. 그래서 천 몇백만원짜리 수술도 했지 않겠어요? 음. 보통 여기 열면 천 몇백만원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효과가 없대요 <웃음> 그분도 이거 통증 때문에 살 빠져서 조금 효과있다가 지난번 그분처럼 음. 어? 6개월 지나서 도루묵되고 1년 되니까 완, 완전히, 음. 완전히. 처음부터? 어, 전혀 번지수가 어. 다른거죠 어머어머 어떻게 어. 속상해 근데 수술비를 환불해줄까요? 하, 무슨 환불이야 환불. 수술하고 효과 없으면 환불. 뭐 이런 거는 없죠. 다시 한번 해줄까요? <웃음> 그렇죠. 수술 재 수술은 가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번세번 번 하신 어. 분 있잖아요. 효과 없다고. 그래서 전학과에서 했는데 어, 수술 날짜가 어, 얼마나 네. 쫄릴 거야. 음. <웃음> 어, 그 고통을 또한번 겪어야 되는데. 아. 어. 근데 수술하고 한동안은 잘 모르네요. 워낙 진통제를 많이 써서 응. 어, 어, 어. 아예 링근에다 꽂고 진통제가 뭐 근데 사실 진통제가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몸에 약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거 그렇죠. 진짜 안아 좋죠 어. 간을 통하지 않고 내 몸에 약물이 응.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응. 굉장히 우리 몸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뚫린 거잖아요 응.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몸은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약 같은 것도 먹는 거하고 주사 받는 거 보면 응. 저 사람이 훨씬 더강력하잖아요막세다고 음. 좋은 건 없어요. 그렇 몸이 다 적응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저희가 유명한가 봐요. 뭐. <웃음> 유튜브에 나오지 네이버에 나오지 뭐 바로는 안 나오는데요. 음. 네이버 같은 데서 꼭 음. 오리치면 다 수술하는 병원들 광고가 음. 병원, 먼저 뜨니까. 치과 이런 게 뜨는데 조더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면 음. 아, 그 이제 젊은 친구라 뭐 뭐 여러가지 몇 가지를 놓고 분석해보니까 바이오가 제일 전문적이고 음. 뭐 평도 좋고 여러가지 분석 결과 음. 우리가 제일 잘한다 근데 그거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에 그거를 이제 포고리 뭐 <웃음>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위에다 뜨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비자가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상단에 이렇게 뜨는 것들이 다 광고에서 뜨는 것들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런 그걸 그냥 쉭 넘어가 버리고 진짜 우리 꿀잠TV 같이 음.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가득한 것들은 아 요거 요거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음. 눌러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분은 특이 하죠? 아래턱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분이요. 아 그러시네요. 네. 아 우리 바이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미 이러고 그, 왔어요. 어머 뭐 그. 그런데도 코골이가 수술할 아, 정도로 코골이가 수... 심하시고. 수수, 이분은 수술을 아예 안 된다고 병원에서 수술해봐야 효과 없다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리가 한번 충전이 됐고요. <웃음> 아주 기을 쓰고 해야 겨우 근처에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키가 한 188인가? 몸무게가 한 110kg? 이렇게 생겼죠. 턱은 이런 걸유명하죠 이거 낭감. <웃음> 어떡하지? 걱정? 하... 정말 어떻게 하면 봐서 이미 턱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 <웃음> 걱정이죠. 어. 근데 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더안 나갈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주걱턱인 사람들이 위턱이 많이 자란 사람보다는 아래턱이 여기 걸려서 성장을 못한 거예요. 이 음. 턱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음.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 반달 달이렇나이 이렇게. 이 아,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다얼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이로 됐다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그분들은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상기도 착이 누구도 맞는거지. 아 어. 근데 이렇게 코골이 심한 사람들은 결국은 아 이러고 코를 벗거든요. 아 턱이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아, 아, 뭐, 아 턱이 앞에 있으면 뭐, 이미 턱을 때는 턱이 이렇게 뒤로 와서 기도를 꽉꽉 막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 이런 분은 살짝 뺏고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해줘도 기도 확보가 충분히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어. 무작정 뺀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음. 그 사람이 확보하는 기도량이 있고, 그 잘때 떨어져서 기도가 막히는 양이 있으면 그, 그 만큼만 유지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 2mm만, 음. 어떤 사람은 7, 8mm, 음. 굉장히 다양하죠. 음.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이렇게 해서 또조여감 밥을 받게 음. 됐다는 음. 어, 저희가 바이오 <웃음> 가드를 아, 못하는 게 뭐냐? 바이오 음. 가드 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음. 효과가 많으냐, 조금 적으냐, 음. 차이는 있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특히 음. 드물다. 음. 없는 경우는 중추성 무흡증이라고 해서 기도가 막히는 어, 코골이나 무흡증이 아니고 음. 중추성은 뇌에서 숨 쉬는 기능이 손상되어 가지고요. 아. 보통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음. 내쉬고, 들이신다면, 후! 음. 이거거든요. 음. 음. 그런데, 내쉴 때는 그냥 내쉬는 게 아니고요. 이산화탄소가 내몸 안에 어떤 일정 비율이 쌓이면, 뱉어내게 돼 있어요. 음. 작동이 돼서, 음. 센서가. 음. 이산화탄소가 쌌다, 뱉어라. 그 나머지 공간을 산소가 채운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찼는데, 얘가 감지를 못해요. 뱉을 생각을 하네. 왜요? 센서가 고장나고 뇌가. 뇌가 그 부분에 망가진 거죠. 그래서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예, 아니요. 예, 예. 이게, 그 어, 어떻게 하냐면, 음. 중추성인지 폐쇄성인지 하는 방법은, 음. 숨을 안 쉬는데, 숨을 안 쉬어요. 음. 근데, 가슴이, 음. 이렇게 숨 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폐쇄성, 음. 막힌 거고, 숨을 안 쉬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어요. 안움직숨 쉬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럼 중추성이에요. 근데, 위험하네요. 중, 중추성은, 사실 드물어요. 어. 뇌가 망가질 정도면, 이렇게 봐도, 음. 저 사람 좀 마셔 갔는데 정말 아 <웃음> 그 정도죠 근데 음. 이 폐쇄성 무호흡증을 오래 안 하는 사람들은 음. 중추성에 같이 와요 뇌가 많이 손상돼서 최악이네요 진짜. 그래서 빨리 해야 돼 늦어서 하면 안 된다 모든 질병 제가 치아를 리모델링 한 이유가 음. 깨지고 망가지고 뽑혀가지고 막 여기저기 그 망가져서 그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제대로 복원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타이밍을 보고죠. 더 이상 늦기 전에 하자. 음, 잘 하셨어요. 그더 이상 늦기 전에를 음. 어떤 걸로 할 거냐. 음. 이런 치아 같은 경우는 내가 음. 최대한 내 자연치를 쓸수 있는 만큼 최대한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호흡은 음.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음. 또 치과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최대한 내가 숨을 안쉴 때까지 버텨보면 안 된다고. 음. <웃음> 빨리, 빨리 숨을 제대로 쉬는 잠을 자야 된다고 하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소리를 녹음해서 그 그거... 들어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네. 어, 하도록 하는 게또 네. 저희가 수면건강연구소의 역할인 것 같아요.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날이 좀 따뜻해졌으니까 <웃음> 이제 가야죠. 할까요? 네, 어,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익기능을 담당하는. 그 소장님 책이 이제 나오면 그 중에서 아주 액기스만 뽑아서 그거를 소책자로 네. Q&A 같은 거를 소책자로 만들어서 네. 코골이를 빨리 고쳐야 되는 이유, 그거에 저는 대한 거를. 참, 코골이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음. 코골이만 생각하는데요. 음. 코안고는 코골이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그. 수면, 그걸, 수면, 어. 수면, 수면 호흡. 수면 호흡. 어. 수면 호흡. 그래서, 정상적인 수면 호흡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조금 네. 인식이 필요한 네, 시기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건강한 교사는 음. 잠을 잘 자야 되고 음. 잘 자기 위해서는 음. 숨을 잘 쉬어야 되고 음. 숨을 잘 쉬기 위해서는 기도가 열려야 되고 기도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 숨소리를 들어보면 나요. 음. 이거 딱 정말 간단한 단계인데 음. 그래서 결론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 자는 동안 숨소리를 들어봐라. 맞아요. 이런 논리가 맞아요. 좀좀 되죠? 네, 맞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오늘 저녁에 꼭 수면 소리를 녹음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춤소리를 녹음해봅시다 음. 수면건강 캠페인 이었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청통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